안녕하세요 류요빠입니다 최근 유튜브에 추천으로 아이언맨 아크리액터 만드는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구글링으로 아크리액터의 도면과 기성품의 조립설명서를 구했습니다 이 도면과 설명서를 기반으로 제작 가능한 모양을 코렐드로우를 이용하여 부품 하나하나를 그려보았습니다 제작 과정 중이 부분이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과연 이걸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크릴을 하나하나 레이저 가공으로 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이 부분은 LED로 조명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아크릴 액터의 연출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 LED를 서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네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보고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 후 잘못 연결해 버렸으면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확인 또 확인합니다 차곡차곡 리액터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전원 부분을 연결합니다 전원을 연결해서 제대로 조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시 본체를 조립합니다 이제 리액터의 가운데 황금색 부분을 조립합니다 접착은 역시 강력 본드로 음.. 손이 또 많이 가네요 그냥 아크릴 접착제로 후다닥 해봅니다 하나하나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도면을 만들면서 고생한 것이 보람으로 바뀌네요. 어서 완성된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은 어른이 된 지금도 어린 시절과 다르지 않아요. 드디어 아크릴액터의 도면 작업 중 가장 많은 수정을 하게 만든 측면 기둥을 조립합니다. 생각했던 모양대로 조립되는 모습은 저를 아주 기쁘게 합니다. 이런 외곽을 잡아주는 부분인데 아주 미세하게 안맞네요 아 부러져버렸네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접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기획에도 이 부분은 끊어서 작업하려 했던 부분입니다 접착제로 하나하나 잘 붙여줍니다 이제 거의 다 완성되어 갑니다 코일을 감는 부분을 조립합니다 이 부분은 눈대중으로 대강 작업합니다 작업하다 보니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자 구리선을 감아 보려고 합니다 구리선은 버리는 조명 인버터에서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구리선이 모자라 보입니다 그냥 대강 조금씩 감아줍니다 다가왔다. 1시간은 걸렸습니다. 이제 전면의 부품들을 아크릴 접착지로 부착을 합니다. 대강, 대강. 지쳤습니다. 자 이제 본체와 조립합니다 잘 맞네요 조명을 넣어봅니다 이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가 되어봅니다 다음 영상은 리액터의 거치대와 쇼케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상하시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